북한이 방북하려는 남한측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외가 있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까지도 다 예외가 없었다는 것인데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환장을 하는 이재명을 북한이 공짜로 들여보내주기로 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누구를 호구로 아십니까 속된 말로 얻다 대고 구라를 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자금을 관리하는 김모본부장이 11일 오전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김본부장이 누굴까요 첫째 김성태 전 회장의 매제입니다 여동생의 남편이죠. 둘째 쌍방울 자금 전반을 꿰뚫고 있는 이른바 쌍방울의 금고직입니다. 셋째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제공한 팜리스 사업비로 500만 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의 출처에 관한 열쇠를 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넷째 2018년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 수입료를 전원사채 20억원과 현금 3억원 등으로 쌍방울 측해서 대신 냈다는 의혹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열쇠 다름아닌 증거를 갖고서 입을 열 가능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다섯째 김성태 전 회장의 입국 보다 김본부장이 더 오랫동안 압송을 회피하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 돈의 흐름, 검찰이 알고자 하는 핵심적 열쇠, 이재명을 을가맬 핵심적 단서를 쥐고 있을 가능성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섯째, 따라서 이 인물이 11일 오전 8시 5분에 입국하기로 뛰어있지만 검찰의 손에 인계되기까지 극도로 신변의 위험이 걱정되는 인물입니다. 잘 보호해서 데려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재명의 x줄이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 와중에도 이재명은 밤마다 다음날 사용할 오리발 만드느라 제대로 쉬지도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북에 건넸 다는 검찰 진술에 대해서 이재명은 신작소설이라면서 잘안 팔릴 것 이라고 조롱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검찰의 조작이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번 신형 오리발은 적어도 개딸들에게는 먹힐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게 정말일까요? 이재명이 자신이 방북할 계획조차 없었다고 오리발을 내민 셈인데 그게 사실인지 지금부터 객관적인 사실들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첫째, 2018년 10월 말. 이화영 경기도평화부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둘째 한달 후인 2018년 11월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경기도국제회의에 참석해서 이재명의 방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이재명은 이 기사를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이화영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댓글까지 단 바가 있습니다. 넷째 북측은 이재명이 육로로 평양에 가겠다고 제안하자 쌍방울 김혜정에게 그렇게 오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 다른 경로를 찾아보자 이렇게 말했던 바 있습니다. 다섯째 북측은 추가적인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방북을 위해 헬기를 띄우고 벤츠를 준비하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이 북한에 가기로 했던 사실은 아무리 잡아 떼더라도 소용이 없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계획은 이미 신문방송에 나갔고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얘긴데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부인할 것을 부인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요즘 이재명은 작전을 바꾸기로 한것 같습니다. 북한에 가기로 하기는 했는데 돈을 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안 줬는데도 북한이 이재명 을 오라고 했다. 여러분은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을 개가 믿겠습니까 소가 믿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믿는다고 우리 국민을 뭘로 보고 허튼 수작을 벌이는 것입니까 일단 이재명의 주장이 그렇다고 하니 과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북한에 가는 것이 가능한지 역사를 봐야겠습니다. 북한이 돈안 받고 공짜로 북한에 들여보내준 예가 있는지 과거 기록을 좀 찾아봐야겠다 이 말입니다. 첫째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이 저서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북한 국경을 건너려면 반드시 통행세를 내야 하는데 이 원칙에는 국제구호단체가 식량 지원을 할 경우에조차 예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국내 수송비를 별도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둘째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은 1998년 8월 22일 중국 베이징발 고려항공 편으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홍 회장의 방북을 위해서 당시 권영빈 중앙일보 사장은 골프 가방 2개에 100달러짜리 지폐를 가득 채워서 보냈는데 먼저 한개를 보냈더니 한개를 추가로 보내라고 했다는 내용이 권전 사장의 회고록에 기술돼 있습니다. 셋째 김대중 김정일 1차 남북 정상회담은 당초 2000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로 잡혔었는데 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어쩐 일이지 갑자기 청와대는 북측 사정으로 반복 날짜를 하루 늦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바로 돈 입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북측이 문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후일 월간 조선이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 차장을 지냈던 김성훈씨의 증언을 인용해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당시 북한의 주기로한 방북 대가가 수신인 명의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제때 전달되지 않았고 돈 입금이 제대로 안 됐다면서 북한 측이 방북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약속했던 4억 5천만 달러를 현대그룹이 송금을 해주고 나서야 비로소 방북이 허용된 것입니다. 대북 송금과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서 의혹을 받으며 검찰 조사를 받아왔던 정몽원 회장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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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호구로 아십니까? 속된 말로 얻다 대고 구라를 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게다가 당시의 정황도 너무나 잘 맞아떨어집니다. 2018년 9월 남북평화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을 쏙 빼놓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만 대동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도끼를 품고 이를 갈면서 좋다 나를 빼? 그럼 내가 못갈줄 알고 이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했던 그에게 당시 문재인이 이끄는 남북평화 무드를 이어받을 사람은 자신 이재명이 돼야 했기 때문에 방북을 성사시킴으로써 민주당 지지자들과 전 국민에게 눈도장을 찍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500마리의 소를 몰고 판문점을 넘어 방북을 했던 아버지 정주영 회장의 꿈을 보다 크게 꽃피우기 위해서 대북사업의 길을 열고자 했던 현대그룹 정몽은 회장. 그가 어쩌다 정치에 얽히면서 비운의 운명을 맞았을까요? 사람 좋고 착하고 마음씀씀이가 남달랐다는 평가가 많았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 역시 하필이면 이재명과 얽히면서 앞으로 모진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는 뭔가 굳은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 내가 돈을 줬다 내가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댔다 이 정도의 자백을 했다면 보통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재명 때문에 온 가족이 풍비 박산났다. 이제는 회사라도 살려야겠다. 이런 비명처럼 들리는 장탄식을 했다면 사실상 종친 겁니다. 이재명은 끝났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성태 회장의 매제이면서 쌍방울의 금고직이 김본부장의 11일 아침에 압송되는 것도 김 회장의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김본부장의 압송은 곧 이재명의 신락같은 희망의 불꽃이 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일이 기다려집니다. 그 후에도 과연 이재명이 또 소설 운운하는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